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뒤에 한번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여섯. 총 여덟 개 Z300 보드 품질을 비교해 왔습니다 어떤 기준을 뽑았냐면은 네 개는 각 회사에 그러니까 에즈라 MSI 기가바이트 그 아수스 회사에 20만원 중반대 하는 메인보드를 모아왔어요 내돈 주고 다산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것들 가져온 건데요. 아수스 프라임은 딱 이제 30만원 정도 걸려있어서 30만원짜리 돈 조금 더 못해서 사실 분들 그 분들, 화이트 세팅 하실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이걸 가져왔고 어, 아펙스 같은 경우에는 전세대에서 워낙 뭐 오버능력이 출중한 보드였으니까 개인적인궁금함에 샀습니다. 어, 팬텀 ITX는 아는 분한테 빌렸어요. 이것도 아시다시피 20몇만원에 20만원, 26만원, 5만원 정도 었죠 그때 출중한 오버클럭 능력을 보여줘서 많이 팔렸던 보드고 타이치 같은 경우에도 30만원 중반 정도에 뭐 9900K 오버한는데 괜찮은 보드로 많이 팔렸죠 그래서 이 타이치만 제가 총판에다가 물건을 받았어요 리뷰용으로 근데 뭐 그쪽에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그래서받는 거고 나머지는 내돈 주고 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뭐 다른 입임이 끼지 않은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여러분한테 보여줄 것 같아요 우선 표로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한테 기본적인 지식 하나 던지고 가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할게요 지금 이게 X 스포보드에요 X 스포 익스포인데 전원부가 여러분 살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 1, 2, 3, 4, 5, 6, 7, 8, 9, 10, 11, 10이네 그럼 12페이지네요 근데 얘네들 광고 어떻게 하죠 예, 익스포를 11페이지로 어, 광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전원부 어떤게 품질이 좋은지 숫자만으로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두개는 GT에요 내장 그래픽용이에요 내장 그래픽에 전력을 공급하는거고요 여기 네개와 그리고 이쪽에 네개는 사실상 어, 코어에 v코어라고 적기도 하는데 전력을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서 총 8개입니다 8개 어 거기 밑에 두개 붙어있는 건뭐예요딱 봐도 모습에 좀 틀린 게 붙어있죠 여러분들은뭐 sa라든지 IO 뭐 그런 부분일 겁니다 일단 좀더 자세히 뜯어보면은 설명드릴 수 있는데 예,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기타 장치 엉코어용 이 부분이나 이 부분이나 그냥 싹다 엉코어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4는 몇 페이지죠? 코어 부분에 8페이지고 그리고 내장 그래픽인 GT 부분에 2페이지입니다. 사실 보통 여기까지만 페이지로 봐요. 대부분. 그러면 은익스4는 1페이지를 뻥튀기한 게 되겠죠. 근데 그게 크게 문제 되나 안 되나는 좀 이따 보면 은 이해가 갈 겁니다. 아 참고로 여기 보면 제가 온더하고막 그... 전력제한 해제 전 해제 후 얼마까지 클릭터인지 다 표기한게 있는데 그거는 이런 아주 긴 테스트를 다 거쳐서 예. 아이 영상은 짧은거네요 열상 카메라도 찍어보고 응. 음. 거기에다가 클럭도 보고 프라임 스몰 AVX1 켰는 상태로 돌려보고 온도도 확인 다 하고 했어요 아, 요건 짧은 시간이고 보통 11분짜리 영상입니다 예. 뭐야, 이거. 왜다 짧아? 아, 11분 짜리 영상. 이런식으로 보드 1, 2 1 확인 다 했으니까, 걱정 마시고, 제 데이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아수스 프라임 Z490A부터 보도록 하죠. 연원 같은 경우에는 14페이지로 광고를 하고 있고, 실제로 뭐, 물어봐도 14페이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럼 전원부 형태 한번 볼까요? 전원부 형태는, 보시다시피, 저쪽, 어, 구석에 두 개의 페이지가 있죠. 두 개의 페이지는 내장 그래픽용이고, 나머지 4개 플러스 8개. 총 12개는 어디? 코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버클럭 할때 CPU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그 부분요. 연산을 하는 코어 부분에 전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최대 출력치는 540암페어인데 실제로 뭐모스펫의 125도 아니면 80도 기준으로 보면은 모스펫 하나당 뭐 10몇 밖에 안 나올 거예요. 45까지도 안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크진 않는데 그냥 단순 비교용으로 540앞에 적은 합 생각하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치워놓은 것만 여러분 주의깊게 보면 되는거예요 얘는 6 곱하기 2라 되어있죠 왜6 곱하기 2라고 하냐면 듀얼 듀얼 아웃풋 형태라서 실제로 리얼 페이지는 6페이지고 어 듀얼 아웃풋으로 뻥튀기 시켜서 12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됩니다 사실 12페이지라고 하기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드라이브 모스 12개 썼다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될까요 어 12개 썼으면 그만큼 부하가 줄긴 줄거든요 듀얼 아웃풋이 전력 효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아고 전력 해제 전에는 4.0 클럭 정도밖에 안났어요 4.0에서 3.9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올코어 부스터가 에, 전력 제한 해제를 하니까 19,000K에서 4.9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드는 뭐다? 전력 제한 해제를 해야 최대한 성능을 땡겨 쓸수 있는 보드다 어, 전력 소비량은 뭐, 하드웨어 인퍼 기준은 288이 나왔고, 그리고, 전략 소비량 측정기에서는, 대충, CPU만 갈았을 때, 거의 370W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 7 0 0을돌렸을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어, 전력한 해제 안 했을 때, 4.0이었고요. 해제하고 나니까, 올코어 4.7이 나왔어요. 프라임 스몰 기준이에요. AVX1 캔 상태로. 전력 소비량 기는 400W 조금 안 나왔어요. 288 나왔는데, 얘는, 그러면, 10900K도 버티겠네요. 네, 맞습니다. 버텨요. 버티는데 보시다시피 전원부 온도가 제가 열화상카메라 직접 찍었을 때 106도가 나왔어요 106도가 꽤나 높게 나오죠 얘는 10900K를 쓰려면 전원부 쿨링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쓸때 작업용도로 하드하게 쓸때 게이밍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가볍게 CPU 로드를 깨끗해봤자 뭐 40% 50% 더안 땡겨 쓰는 게이밍에서는 그 정도 차이가 안 나고 뭐 하드하게 어, 프리미어로 인코딩을 하거나 뭐 작업력 있잖아요 렌더링 같은 거 돌릴 때는 분명히 전원부 온가 꽤나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패시브 쿨링이 아닌 액티브 쿨링 그러니까 스파클러를 하나 달아주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전원부 쿨링해야 10900K를 적당히 쓸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10900K를 오버클럭하기에는 전원부 온가 너무 높겠죠 그럼 얘는 어떤 걸 쓰면 적당할까요? 예 1700K를 쓰면 은 전원부 온도가 82도밖에 안납니다 이건 뭐 오버클럭해도 전원 보드가 90도 정도에서 멈출 거예요 예. 거기서 열평형을 어느 정도 이룰 거기 때문에 네, 프라임이는 대충 어떤 보드? 30만원에 10700K를 오버클럭에 쓰기 적당한 보드 10900K를 오버 안 하고 쓸 때는 뭐 써도 상관없는 보드 전력제한 해제를 안 했을 때는 최대 성능을 보여주지 못하는 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물론 전원부는 안 부실하게 충분히 달려있는데 그 문제는 방열판 디자인 때문입니다 어, 프라이메이가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지금 주황색을 칠하는게 방열판이거든요 저옆 부분은 뭘까요? 저옆부분 플라스틱 아이오 쉴드예요저 부분이 발열 해소에 조금 방해를 줍니다 방열판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게 나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아수스, 로그, 막시무스, 아펙스는 어때요? 요거는 잘 보세요 전원부가 16페이지인데 제가 그냥 통째로 다 동그라미 쳐놨죠 왜 그러냐면 얘는 GT가 없어요 내장 그래픽 부분이 아예 없습니다 이 보드의 출력포트를 보면 내장 그래픽 포트가 아예 없어요 그걸 다 어디다 썼죠? CPU에 몰빵했습니다 몰빵했고 모스펫도좀 좋은 품질을 썼어요 t d a 2 1 4 7 2를 썼는데 이게 사실 제일 위에급 어, 21490을 썼는 것보다는 조금 출력이 떨어집니다 아, 그거는 90이고 이건 70인데, 아, 조금 출력이 떨어지는데, 다른 애들 어때요? 다른 애들, 한개 빼고는 전부 다 50, 뭐 60짜리잖아요. 아, 40짜리도 보이고. 70짜리는 충분히 좋은 전원부 썼다는 거예요. 비싼 만큼 값어치 하죠? 그러면 얘는 SAIO 밑에 안붙터있는거 없어요. 녹색으로 칠해는저 부분에 있습니다. 결국, 저 16개를 전부 다, 어디다 쓰죠? 전부 다, CPU 코어 부분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출력량이 어마어마해요 천이 넘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16페이지가 어, 리얼페이지는 아니고 어, 듀얼 아웃포스로 모스펫을두배로 뻥튀기 시켜놓은 걸 생각하면 됩니다 어쨌든 부하는 요거 보면 은 대충 감이 와요 요것만 봐도 물론 모스펫 효율도 다 일일이 봐야 되고 스펙시트 도 봐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런 숫자 효율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는 거예요 얘는 뭐다? 딱 봐도 뭐 10900K를 오버 땡기는데도 아무 이상 없겠고 10700K 그냥 풀이 패스겠죠 실제로 그럴까요? 온도 한번 보죠 온도 얼마 나옵니까? 63도입니다 센서를 했을 때도 63도고 센서 완전 정확하게 나와요 그리고 열화상 카메라로 쟀을 때도 63도로 완전 정확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1 7 0 0 k 했을 때는 50도도 안 나와요 열화상 카메라 찍었을 때 48도, 51도 그러니까 전원부 튼실한 게 분명히 표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요놈도 전략제한 해제를 하지 않으면은 클럭이 끝까지 안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략제한 해제를 했을 때 4.9까지 올코어 부스터가 터지고요. 1900 기준으로 그리고 1700 기준으로 해요. 마찬가지로 전략제한 해제를 해야 4.7까지 터집니다. 요놈은 어, 장점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초대형 히트 싱크를 썼습니다. 아까 위에는 옆에 덮개가 플라스틱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홍색으로 칠해 놓은 것까지만 방열판에 그랬어요. 얘는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옆에 덮개 부분처럼 생길까지 전부 다 통짜로 박열판입니다 발열 해소를 위한 금속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1에 9개 나올 수 밖에 없고 품질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인텔 i255 이더넷 칩셋 사용하는 제품군 아수스께 어, 종종 버그가 있습니다 2.5기가 랜니 껐다 킬 때마다 안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아수스 아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처음에 윈도우 깔때 밑에 뜨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드라이버를 잡으면은 이상 없이 쓸수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애즈락 팬텀 아이텍스 한번 볼까요 이건 진짜 390일 때는 아펙스급은 아니지만 어, 서민의 아펙스라고 불릴 정도로 많이 팔렸는 제품이죠 9페이지로 광고하고 있어요 실제 한번 볼까요 이렇게 겉으로 살리는 거는 이쪽에 다섯 개 위에 네 개에서 아홉 개로 보여요. 실제로 6 페이지 리얼 컨트롤러 코어 부분에는 위에 거두개 옆에 네 개에서 여섯 개가 들어갈 거예요. 여섯 개. 그래서 아무래도 숫자가 적으니까 아주 많은 출력을 내주는 모습에서 사용했습니다. 90 암페어짜리 썼어요. 그래서 여섯 개지만 실제로는 540 암페어까지 출력이 가능하다. 나머지는 뭐겠죠 뭐 아이어나 SN이나 아니면 GT겠죠 하여튼 6페이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놈이 540 정도 되니까 사실 프라임 A하고 상당히 흡사한 능력치를 보여주겠네요 과연 그럴까요? 한번 보죠 실제로 전력제한 해제를 안하면 3.95에서 멈춰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근데 전력제한 해제를 하니까 어 얘네들이 전력을 이만큼 썼다그랬잖아요 그의 근접하게 처음에 땡겨 썼어요 한 3-4분 동안은 전혀 클럭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 팬텀 ITX 좋은데? 잘 버티는데라고 처음에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클럭이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아마 스크린샷 박아놓긴 했었는데 아 방금 내가 창을 내렸네 스크린샷 보시면은 팬텀 ITX가 그 클럭을 유지 못하는 모습이 나와요 살짝 보여주고 넘어갈게요 꽤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어딨지? <웃음> 자료를 아직 다안 옮겼네요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웃음> 아 미안해요 여튼 이게 클럭이 분명히 하락이 되거든요 클럭이 하락이 서 10900K를 오버클럭하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라이트하게 사용할 때는 버틸 것 같아요 다만 분명히 이 온도를 충분히 못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모스 s f e 6개 가지고 커버치려고 하니까 다 그 20700K 쓸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전력제한 해제하고 나면은 4 0에서 4.7로 문제 없이 쭉잘 뽑아줬습니다. 10분 넘게 프라임을 돌렸을 때. 예, 그걸 잘 생각해 보면 얘는 기본 방열판이 작아서 그습니다 기본 방열판이 작고 거기에 팬을 추가한 형태예요.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팬을 그려놨죠. 그러면은 방열판이 작다 보니까 결국 열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 열을 가질 수 있는 최대 열 용량의 한계. 그것 때문에 아무리 저 방열판 위에 펜을 꽂아놨더라도 해소하는데 한계가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온도센서에서는 별로 높게 안 찍혔는데 아 온도센서에 참 열화상 카메라에서 별로 높게 안 찍혔는데 펜이 달려있으니까 실제로 온도센서하고 열화상 카메라하고는 20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열화상 카메라 찍을 때도 온도가 많이 들쭉날쭉했어요 부하가 걸렸다 말았다 지금 자, 자기가 자꾸 온도 제약이 걸리니까 여기 전력을 낮춰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 두께 차이가 많이 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실제 측정기 쟀을 때랑 센서 부위랑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센서 부위에 인접해 있는 모습에서 온도는 버티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8도로 적혔지만. 여튼 10900K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보드였습니다. 10700K까지는 ITX의 조합이 쓰실 때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타이치 한번 볼게요. 타이치 같은 경우에는 15페이지로 광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까서 보면은 몇 개죠? 총 14개가 보입니다. 총 14개가 보이고, GT 부분 2개 빼요. 위에 있는 거. 2개 빼고 합치면은 총몇 개입니까? 실제로는 12개죠. 이쪽에 8개, 이쪽에 4개. 그래서 12개인데, 그 12페이지를 코어 부분에 그 전력을 공급합니다. w 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스펫 용량은 나름 큰걸 썼기 때문에, 600A급의 총 출력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얘네들도 아싸 자세히 버텼는데, 얘는 좀더 여유가 있으니까, 버티겠죠? 예. 네. 충분히 버텼습니다. 190900K를 썼을 때, 전력제한 해제를 하지 않아도 4.9가 나왔고, 전력제한 해제를 해도 4.9가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얘는 전력제한 해제 하나 안 하나, 의미가 없다. 안하고 쓰셔도 똑같이 4.9가 나온다 여러분이 추가로 수동 오버할 때만 전력 제한 해제를 하면 되는 보드로 보입니다 보셔야 피 전력 공급력도 충분하고 클럭자도 전혀 없었습니다 10분 동안 당연히 10900K 잘 버티는데 10700K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얘는 보면 은 방열판은 은근히 작아요 근데 어떻게 이를잘 버텼을까요 상단 방열판 두 개의 팬 달려있고 그리고 그 좌측 방열판에도 팬이 달려있어요 팬이 무려 3개나 달려있습니다 방열판이 작은데도 온도를 잘 잡아요 얘 같은 경우는 전원부 숫자도 많고 방열판 표면적이 그래도 위에 팬텀 ITX보다 큰 편이에요 말이 작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열을 지을수 있는 용량도 어느 정도 크고 그걸 충분히 시킬 수 있는 3개의 펜이 존재하기 때문에 온도를 센서랑 내가 실측정이랑 거의 비슷하게 유지해줬어요 를 그래서 온도 문제로 인한 전력 공급 부족이 없었기 때문에 클럭이 좌하되는 경우도 없고 107, 0 0썼을 때는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해줬습니다 타이치 만큼은 나쁘지 않았어요 애절락이좀 이따가 X4까지 설명한 거 보면 대체적으로 망쳤는데 그나마 타이치는 나쁘지 않은 능력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X4로 한번 볼게요. 가성비 때문에 Z390 때 X4 쓰시는 분 많았죠? 9700에 X4로 오버에 쓰실래요? 쓰실까, 쓰, 쓰려고요? 하시는 분 정말 많았거든요. 네. 11페이지. 일단 11페이지 만나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X4 설명했죠? 이쪽에 GT 두개 있다. 그러면 네 개만 코어에 들어갈 거다. 이쪽에 또 밑에 두 개는, 음, 아 IO랑 SA용이다. 그러면 네 개. 합치면 몇 개입니까? 여덟 개지. 딸랑 8개밖에 안 돼요 아 그럼 출력이라 좀큰거 썼나요? 이쪽은 6개밖에 안 되니까 90짜리 썼는데 얘는 50짜리 썼어요 결국은 최대 출력은 400암페어입니다 네모스펫 숫자가 적어서 부하도 심할 거고 참고로 얘는 리얼페이지예요 부하도 심할 거고 페이지 숫자도 적으면 일단 용량에도 뻥튀기좀주면 되는데 용량도 뻥튀기안 해서 고급 모스펫서 쓰지 않아서 요거밖에 안돼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10700K도 전력제한 해제를 하고 돌리니까 이게 전력소비량이 막 출렁이면서 클럭이 고정이 안 됩니다 내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온도 재니까 센서에서는 온도가 아예 찍히지도 않고 센서 오른지 몰라도 위에 방열판 기준 찍어도 80도가 넘어갑니다 예8 0도 넘어갔어요 딱 봐도 아시아피모스펙 기준으로는 제가 겉으로 방열판 찍었을 때 80도면 모스펙 기준은 그거보다더 높게 나올까요 그니까, 러 모스펫 표면 온도는 이거랑 비슷하게 나올 텐데, 모스펫 속에 정선, 정선 온도는 한 100도 가까이 나올 겁니다. 못 버텨요. 못버팁니다못 버티고, 이때도 탄내 비슷한 게 낫습니다. 그니까, 러 방열판이 사이즈 보면은 미니미니 미니 합니다. 아주 미니미니해요 뭐, ITX 보드줄 알았네. 방열판 작아요. 이쁨을 위해서 플라스틱을 크게 꾸며놓고, 실제로, 보시다시피 방열판은 작게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온도 못 잡고 모스펫 적고 전원부 부하, 부하받는거 커버 못할 정도 출력도 떨어지고 모든 면에서 익스퍼는 아제껴라 익스퍼 밑에 스틸 레전드 똑같을겁니다 제껴라 아시겠죠 에즈락은 저 밑에급은 싹다 일단 패스하셔야될것 같습니다 뭐10690 넣고 쓸거 아니면요 자그 다음에 m s i 까 볼게요 MSI는 보시다시피 광고는 14페이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은총 개수는 14개 맞아요 근데 이쪽에는 GT 하나 밑에는 뭐 SA인지 아이온지 아유, 모르겠죠 보통 SA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요거 하나도 빠져야 돼요 그러면 총몇 개죠? 12개입니다 아, 12개 맞나요? 네 보시다시피 듀얼 아웃풋을 채우고 총 12개를 가지고 있어요 리얼페이지는 6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근데, 광고 페이지 14 적어놓은 거는 조금 과한 것 같고, 12 정도는 적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3이나. 여튼, 모스펫을 50와 1페어 짜리 썼기 때문에, 총 출력량은 꽤나 걸출합니다. 660이에요. 660. 나쁘지 않죠? 그러면 터마커는 10900k를 버티겠네요. 실제로, 온도가 무척 높게 찍히긴 했어요. 방열판 기준 온도는 107도나 찍혔습니다. 근데, 센서에서는 91도 밖에 안 나왔고, 어, 별 문제 없이, 얘가, 클럭 하락 없이 거의 버텼어요. 클럭 하락을 아주 짧은 1초 동안 몇번 떨어졌어요. 한 4, 5번. 이렇게 떨어졌다 바로 복구하고, 떨어졌다 바로 복구했습니다. 어, 그거는 전원부 뭐 온도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분명히 부하를 버티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일, 뭐, 1, 뭐, 1,900을 싸란 얘기는 아니고, 얘는 1,700 정도 쓸 때는 정말 좋은 보드라 생각합니다. 1,700은 80도 되었거든요. 센서는 안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여러분이 1,700 쓸때 요거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토마호크를 강력 추천하진 않겠습니다. 토마호크 레모버는, 음, 제가 비다이 기준 튜닝 메모를 넣었을 때, 티포스 4,400까지나 들어갔었어요. 근데, 기본에서 3 8 0 0밖안 들어가고, SA나 IO 전압을 조금 더 줬을 때 4,400까지 들어가니까, 그냥 가볍게 레모버하기 쓰기 좋고, 그리고 얘는, 리얼텍 랜하고 인텔 랜두 가지를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듀얼 랜이에요. 그래서, 뭐, 랜이 끊기는 게 싫은 분들, 듀얼 랜 써도 괜찮고, 거기다, 지금 뭐, 2.5기가 랜 버그 있다 하던데요. 그런 걱정되시는 분, 그런 분들한테 괜찮은 제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1,700K 정도까지만 생각하고, 24만원 정도에, 뭐, 듀얼 랜까지 가진 놈은, 그리고 램 오버도 좀 되는 놈을 사고 싶다 그러면은, 토마크 나쁘지 않습니다. 강력 추천은 안 하겠지만,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야, 그리고, Z40 어러셀리트, 말씀드릴게요. 제가 Z30일 때 어러셀리트 레모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맞죠? 그래서 기가바이트는 대체적으로 레모버가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 놈은, 오, 어, 물론 제가 여기 SAIO 전압을 조금 더 주긴 했습니다. 4400까지 들어갔어요. 어, 꽤나 잘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전원부가, 페이지 컨트롤러가, 리얼 페이지예요 12페이지 리얼 페이지. 그래가지고, 방열판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데, 전력 손실이 줄어듭니다. 더블러 쓰면은, 반응성이 떨어지고요. 듀얼 아웃포스 쓰면은, 전력 변환할 때 효율이 좀 떨어져요. 근데, 리얼 페이즈 쓰면 그런 단점을 다 잡아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어, 나름 괜찮은 60A급, 그, 그 모스펫을 쓰기도 했고, 그, 근데다가, 12 플러스 리얼 페이즈. 그리고, 구석에 지금 제가 동그라미를 잘못 쳤는데, 이쪽 구석에 하나의 GT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함해서총 13페이지입니다. 근데, 광고는 또 양심적으로 12페이지로 했네. 그래서, 이놈도, 전력제한 해제 안 해도, 위에 토마호크랑 똑같이, 풀 성능을 보여줬고요. 4.8. 원래 4.8이 풀이에요. 4.9는 0.1 더 올려서 세팅해 놓은 거예요. 내가 세팅한 게 아니고, 그 보드에서. 그리고, 보시피1 7 0 0 k 도 4.7에서 4.6을 왔다 갔다 했어요 몇몇 코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4.7을 잘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제 해제 안하고 써도되는 보드고 전원부도 튼실한 보드했다 리얼페이지라서 좀더 마음에 들었다 게다가 심지어 레모버도잘 됐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방열판 사이즈는 작아요 작은데 온도 낮게 나오는 거는 결국 그것 때문입니다 리얼페이지 리얼페이지 효과가 꽤 크네요 온도 또 보고 한번 넘어가죠 야 82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프라임 스모 돌렸데 괜찮죠? 걸출합니다 물론 여기 위에 있는 그팬 달려있는 애들이나 아니면 초대형 히트싱크 있는 애들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82도면 은타이치랑 비벼도 크게 문제가 안될 정도로 낮은 온도죠 잘 버텼어요 그리고 보시에피 10700K는 아예 그냥 뭐 70도 정도로 센터는 70도 그리고 제가 방열판 위로 제도 76도 정도로 실측 정도 아주 잘 잡아줬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다만 가격이 토마호크나 터프 플러스 버드는 2만원 정도 비쌉니다 근데 2만원 비싼 효과는 충분히 있다 생각해요 자그 다음 마지막 아수터프 한번 봅시다 아수터프 게이밍 플러스입니다 아수스 치고 싸게 나왔어요 무려 14페이지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실제 14페이지를까요? 한번 보죠 상단에 두 개는 뭐죠? 아까 얘기했죠 내장그래피 GT 그럼 그거 빼면 4개지 이쪽은 몇 개죠? 이쪽은 10개인데요 그럼 14페이지, 어,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밑에 두 개가 SAIO일 겁니다. 뺍니다. 빼고 나면은 몇 개입니까? 여덟 개 더하기 네 개. 그러니까 총 열두 개가 코어 부분에 할당이 됩니다. 볼까요? 광고는 14페이지를 했는데, 실제로는 12페이지는 일단 넘었고, 14페이지로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게 기가바이트가 양심적이라 생각해야지. 뭐, 아수스 터프 게이밍이, 특별히, 과장 광고를 한거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GT까지는 포함시켜될것 같습니다. 네, 14페이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테니까. 네. 듀얼 아웃프 형태에요. 네, 리얼 페이지는 6페이지입니다. 컨트롤러가. 레모버는, 아, 터마워커나얼바는 조금 덜 들어갔어요. 내가 네, 생방에서 이건 레모버 하는 거 보여줬는데, 뭐, 4200 정도까지는 통과가 됐습니다. 4200, 4300 부팅은 됐어요. 4200 정도는 이제, 좀, 램타 풀고 전압 더 주면 은 통과할 정도 이거 절대 C다이 메모리 기준 아니니까 B다이 특립 메모리가 얘기했어요 CL14-3200짜리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러니까 기준 삼으시고요 여러분이 아마 C다이 삼성 메모리 한다 치면 여기서 한 400, 500 정도 살포시 빼시면 은 내가 넣을 수 있는 최대치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여튼 얘는 전력 제한 해제를 안 하면 은 아소스 보도 다 똑같나 봐요 제일 비싼 보드도 전력 제한 해제를 하게 만들어놨다고요 세팅상 그래서 재성능이 안나온다 10900K 했을 때 전력제한 해제해야 4.9까지 나온다 마찬가지로 10700K도 전력제한 해제를 해야 4.7까지 풀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 놈이 온도가 아주 착해요 아내 네, 이거 온도 안쟀네 일단 이건 생략합시다 10900K에서 82도까지 밖에 안나왔습니다 진짜로 실제로 쟀을 때 이거 영상 남아있거든 요, 여러분 이거 사실 나는 터프가 이렇게 잘 나올 줄 몰랐어요. 전력제한 하, 해제하고 난 뒤에 기준으로 제가 여기 살짝 잴 겁니다. 이쯤에서. 보이시죠? 여기서 온도를 봐요. 오, 온도 착한데. 82도 나 81.8도죠?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 그 이유를 잘 생각해보니까, 일단 얘랑, 보시면 비슷한 애도 많아요. 얘네도 1 2고1 2고 12죠. 사실, 얘네 전부 다, 뭐죠? 모습표 12시에 쓴 거예요. 코어 부분에.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12개. 얘 내가 방금 찍어준 이 다섯 가지가 전부 12시, 12시 썼습니다. 근데 온도 차이는 어디서 날까요? 결국, 방열판입니다. 얘가, 타프가 방열판이 통짜예요. 저만큼 크게. 얘는 어떻게 돼있죠? 위에 플라스틱 덮개가 덮여있잖아. 그 실제 방열판 좀 작지. 근데 얘네는, 플라스틱기를 생략했어요. 우리 싼 마이 중에서 1등 맞겠다, 그러면서, 그냥, 통째로 집어넣었더라고요. 그다 러 보니까, 온도를 정말 잘 잡아요. 물론, 그, 리얼 페이지인, 어렸스 엘리트랑 비교하면은, 떠이떠이 합니다. 떠이떠이해. 비슷비슷해. 근데, 2만더 싸잖아. 2만더 싸니까, 가성비를 생각해서, 터프 사겠다, 그런 분들, 말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10990K 정도로 사시면서, 가성비 생각하는 건좀 애매하고, 여러분이 10700K 쓰고 국민오버정도 하고 쓰겠다 하신 분들 터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 다 줬잖아요 너는 뭘 설퇴할 건데 니가 산다면 어세개집어드리겠습니다 일단 내가 10900K 쓰고 각자 구조 오버해보겠다 에이펙스 쓰겠습니다 예, 아펙스라고 하기도 하고 에이펙스라고 하기도 하죠 요거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 그러면, 국민 오버 정도에, 아니면 오버 안 하고, 1900K 쓰겠다. 아니면, 10700K 쓰면서 국민 오버 정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양자택일 하겠습니다. 진짜 예산 조금이라도 더 아끼고 싶은신 분은, 터프 쓰세요. 근데, 2만원 더 주고, 조금 더 괜찮은, 어, 품질, 가지고 싶으신 분은, 어, 로러스 엘리트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러스 엘리트가, 일단, 리얼테 2.5기가 랜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리얼 페이지 썼으니까, 전력 손실률도 적어서 보시다시피 전력 소비량이 있잖아요 얘네 하드웨어 앰프에서는 똑같이 찍히거든 288, 뭐289 이렇게 비슷하게 찍혀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모스펫시 리얼페이지면 은 전력 소비량이 손실률이 줄어든다 그랬죠 그게 여기서 편합니다 실제 측정기 찍었을 때 전기 조금 덜 먹어요 어, 조금 덜 먹기도 하고 그런데다가 뭐전력제 해제 안해도 여러분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상도 없고 그래서 뭐 아무 세팅 안하고 아니면 간단한 레모버하고 쓰고 싶다 하시는 분은 z 4 0 5로셀리트 쓰시는 게 무난한 것 같고요 그리고 몇푼이나더 끼는 극한의 가성비를 원하시는 분은 어 터프 플러스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높은 성능에 확실히 오버하시고 싶은 으 분은 아펙스 가면 될것 같고요 어때요? 도움이 좀 되셨어요? 요번 세대는 애즈랑한테 조금 아쉬운 게 많네요 에즈락, 내가 까고 싶어서 까는 게 아니라, 미안해. 니네가 잘 만들었으면 내가 안 깠을 거예요. 예. 다음번에 잘 만든 거 주면은, 공짜로 리뷰해 줄게요. 하하하. <웃음> 여튼, 에즈 만약에 에즈락께 꼭 가고 싶다고 하신 분은 타이치급을 생각하세요. 근데 사실 타이치급 갈 바에는 4만원 더 주고 에이펙스가 한게 낫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번에는 이 표를 좀더 늘려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표 완성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실제 테스트라서 어 그냥 이런 이제 전원부 스펙이랑 하고 이런 거 이더넷 칩셋, 오디오 칩셋 같은 거 그리고 지금 모습표 형태 보면 나머지들도 어느 정도까지 CPU를 쓸수 있는지 가만히 될 거거든요 그런 거딱 정리해 오는 어총 정리표 한번 그 전에 올려드릴게요 어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도전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제가 오늘 졸려서 좀 행사 슬슬 하는데, 양해 부탁드려요. 지금 시간이, 2두 시간. <웃음> 진짜 빠이빠이.